할로겐의 세곤도와 더불어 어두운 광량에서 벗어나고자 LED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더뉴아반드는 라이트 사양의 차이가 꽤큰 차종인 것 같습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먼저 풀 LED 사양 헤드라이트의 모습입니다 할로겐과 비교했을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프로젝션 개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향등과 상향등이 함께 있는 바이펑션 타입과 달리 LED 사양에서는 별도로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 한쪽당 램프가 4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4등식입니다 더뉴아 반대 LED 헤드라이트는 수동 레벨링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 승인받은 대로 오토 레벨링 센서는 장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차량의 좌측은 범퍼가 파손된 채입고되었는데요 덜렁덜렁 거리는 게영 보기 좋지 않습니다 범퍼 탈거 후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라이트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입니다 사양에 따른 디자인적 차이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밝기 차이도 꽤큰 편이죠. 할로겐에서 LED를 변경시 커넥터도 함께 작업해줘야 합니다. 순정 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그외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고요 깔끔하죠? 신품 라이트를 장착합니다. 파손된 채 입고된 범퍼는 열 융합과 레진을 이용해 보수하였습니다. 토론트 범퍼를 장착합니다. 이제 실내 작업만 남았습니다. 기존 정션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정션박스입니다 할로겐 사양에서는 LED 구동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반드시 교체해줘야 하죠. 신품을 장착 후 구동에 필요한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향등, 상향등, 데이라이트 모두 잘 작동합니다. 고장 코드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완성되었습니다. 라이트 미점등 상태에서도 훨씬 수려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바이펑션 타입이었던 할로겐과 달리 LED는 하향등과 상향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향등을 켜면 그릴 쪽에 있는 램프가 정돈됩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LED 광원을 지원하는 테스터기로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도 시험을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라이트 조절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라이트 튜닝 시 해당 작업은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외로 나가 시인성을 확인해볼까요? 야간 주행 시 훨씬 밝은 주행 환경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파손되어 덜렁거리던 범퍼도 깔끔하게 작업되었습니다. 좌측은 할로겐. 이상 더니아 반대 a d 순정 풀 LED 장착이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